안녕하세요 설레임피부과의 닥터방 강정화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 제품인 핑크필 토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필 토너에는 천연 복합성분의 필링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하나 파 같은 것은 묵은 각질층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자아성분은 피부 좀 깊숙이 침투를 해서 피지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핑크필 토너를 사용하게 되면은 모공 각질층도 제거를 하면서 피지를 잡아주기 때문에 약간 좁쌀 여드름 같은 그런 고도 해결이 되고 피부가 약간 좀 칙칙한 부분도 해결이 되고 모공이 두드러져서 좀 요철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거울을 보면 어디가 가장 번들거리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T 존 부분이 사실 많이 번들거리고 또 피지도 많고 얼굴을 만져보면 되게 까슬까슬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필 토너를 사용하기 전에 우선 이렇게 코튼을 들고 핑크필 토너를 한 두세 펌프 정도 펌핑을 해서 좀 약간 촉촉하게 만듭니다 농도가 가장 높을 때 먼저 한번 깨끗이 닦아줍니다 닦아주시고 볼 부분 그리고 이마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얼굴 부분도 사실은 약간 우리가 좀 칙칙하다고 느끼지만 이 상한검 쪽눈 바로 위에도 사실 되게 칙칙하고 그리고 목 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 얼룩덜룩하고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눈 위쪽도 가볍게 닦아주시면 여기 부분도 환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턱 부분까지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시면 얼굴 토너 정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링 토너를 어떻게 몇번 사용해야 되나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필링 토너에는 필링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는 아침 저녁 이렇게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 저녁에 한번 정도 사용하시면서 사용 횟수를 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피부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닥터강에게 녹화해주세요 똑똑똑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